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바람이 정말 많이 불죠 오늘 찾은 곳은 바로 울산시에 있는 정자화로 직매장을 찾았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짜는요 10월 7일 금요일 오후 1시 점심때 방문했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입구는 이제 중간 통로 예요 그래서 좌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구경하도록 하시죠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직매장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어종들이 있는지 좀 구경을 하도록 하시죠 네, 여기 이제 무늬 오징어 오징어 두 종류가 보였었고요그 다음에 여러가지 잡어들 그 다음에 이제 양식 어종들도 좀 있었습니다 참가자매는 보통 배가 양쪽에 노란색이죠 근데 이쪽에서는 이 용가자미를 가지고 참가자미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게르치라고 되는데 요거 원래는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게 게르치죠 근데 여기는 게르치를 저도 예전에 부산 가니까 그때 알았거든요 이렇게 노래미를 갖다가 갔다가 이제 게르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객주리도 있었는데 객주리는 저는 이제 뭐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회보다는 조림으로 먹는 게 훨씬 더 맛이 좋은 것 같아요. 살아있는 병어도 봤을 정말 오랜만에 보는 병어네요. 그런데 살아있는 게좀 비싸잖아요. 그런데 뭐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선도 좋은 선어하고 큰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물론 좀더 신선하고 뭐 살의 탄력감이나 이런 게더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나중에 먹을 때는 이제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참 전어가 많이 비싸죠. 키로 이거 3만원 이렇게 판매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줄가자미도 조금 보였고요. 이제 오징어는 말에 만 삼천원이었어요. 조금 가격이 이, 근데 이쪽 지역에선 비슷비슷한 것 같고, 제가 제일 싸게 본 어찌되나 만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버 같은 경우는 키로에 3만원 이렇게 판매하셨고, 이제 무늬 오징어는 이제 크기별로 뭐 3만원부터 8만원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제 작거나 좀 중간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큰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8만 원얘기해줬거든요 네, 점포마다 어종은 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좀 다양하게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뭐 잡어 종류도 조금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조금 큰 생선 중에서도 좀 특이한 것들이 좀 보이기도 했고요. 등성어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 광어 같은 경우는 양식이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보시면은 무한부를 보니까 용가잠이죠 좌우에서 보니까 창가잠이 같은 거 양쪽으로 이렇게 노란색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좀 뭐 이렇게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다른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파는 창가잠이는 예, 표준명으로 용가잠이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연산르치이요 이제 제래미말하하는라라는점포포찮아서 비슷비슷하죠 아무래도뭐은은바에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을 경매 받아서 오는 거니까 무늬 오징어는 확실히 이제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아같아요 저기 이제 끝에 백미돔 보이시나요? 네, 고동국류도 있고 뭐 전해삼 이런 것들도 있고요. 어봤 네. 미동이미동은 이제 관광이어 백미동은 얼마씩 있겠다. 백미동은 하루하루 췄는데. 어제께는 7만원 요 제살때는 4만원 가까이수가가이 자연산이나. 짝들었만 3만원 국방이 너무 심하고 2차 리얼과는 심하게 아, 네. 나요새는 뭐가 좀 많이 나와요? 음. 지금 밀치, 밀치, 저는 과자미 한번먹으 중간 흐려져서 막음료 어떻게 생되는지그리가 과자미는 얼마씩 필요해? 사나? 필요해 상나한지 네, 그, 씨알 좋은 고등이 보이는데, 이건 이제 수랑이라고 해요. 보통은 이제 범고둥이라고 이제 부르고, 이건 독 없이 이제 그냥 아, 드셔도 괜찮은 겁니다. 이거 서해 쪽에서도 많을까 그러니까 인천 쪽에 가면 종합어시장에 이런 데 가면 조금 크기는 좀 작지만, 이제 저런 것들을 볼수 있고요. 저런 거는 그냥 삶아서 바로바로 드시면 아, 되는 겁니다. 아, 따로 요리할 필요는 없고, 이게 보통 이렇게 술안주로 까먹는 음, 용도의 고등이라고 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점포마다 어, 어종은 기본적인 어종들은 비슷비슷해요. 가격도 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경매를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날의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하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계속 이렇게 편집을 하다가 아, 문제가 발생한 가지 했습니다. 발견하셨나요? 예, 8,715번 파일이 없어졌어요. 네. 정말 황당한 순간인데, 사실 이것만 없어진 게 아니라, 죽도시장의 일부 영상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영상 내용은 3만원대 잡어 구입하고, 손질 촬영하고, 이제 외부에 나가서 먹으려고, 이제 포장을, 도시락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엄청 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먹을 수가 없어서, 2층 초장집으로 왔고, 여기는 기본 1인에 5천원이에요. 구입어종은 이제 가자미하고 볼락하고 쥐치, 이제 이렇게 섞어서,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양은 음, 괜찮은 편이죠. 어, 저 혼자 먹기에는 좀 많은 양이었고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비벼서 먹으라고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빵이나 김치, 그리고 이제 채소들이 좀 어, 있었고요. 이렇게 내용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1인 이제 5천원 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추가로 음식은 이제 세부바에서 가져다 먹게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 이 어종들은 다 아는 맛이에요. 어. 그래서 근데 여기서 가자미가 생각보다 맛이 제일 좋았어요, 여기서는. 근데 쥐치간 말씀드렸는데, 원래 손질할 때 쥐치간도 빼놨거든요. 근데 포장할 때 빠져버렸어요. 좀 아쉽네요, 이런 그런 게. 근데 영상에 빠진 내용 중에서 제가 좀몇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투명성을 위해서 물 빠지는 바구니 가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죠 다이렇게 생긴 밑에가 구멍을 뚫긴 했지만 물이 잘 빠지진 않아요 그래서 어, 분명 히 넉넉하게 주긴 하시지만 오해를 살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은 조금 시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어진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그두 번째는 제가 구입할 때 상처난 고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상에서는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1kg 3만 원의 상천한 고기를 이제 수조해서 이제 꺼내서 주셔 따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냈는데 나는 B급인 그 상천한 고기를 이렇게 주시면은 이제 뭐 미리 뭐 말씀을 해주신다던가 아니면은 그 서비스로 주시는 그런 품목으로 받으면은 를까어 1kg 3만 원 안에 이제 상처난 그 물고기가 들어 있는 거는 조금 이제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말을 하면은 되는데 그 이제 영상에 넣기 위해서 저는 보통 말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자리에서 이제 그 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클레임을 하시는 게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뒷편의 다음 예고편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 만 원. 만 원? 한 마리에 어.